혜리야, 들어가서 잘 설명할 수 있어? 어디 아픈지? 말 못해? 어디야? 손가락으로 해봐, 손가락 거기? 엑스레이 할때 어땠어? 엑스레이 찍을 때. 뭐했이고 어. 그냥 멈춰있었지. 멈춰있었어? 움직이지 않고? 이렇게 해봐. 엑스레 멈춰있어. 그래야지 난 처음 들어요. 그래. 선생님이 응. 맛있는,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낫는데. 아, 밥도 잘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낫는데. <웃음> 도망간다 도망간다 <도둑이> 도망간다 도망간다 <웃음> <웃음> 오 살이 <다리> 잘한다 도대 밟으면 안돼 어? 이거 광어인데? <강언데? 웃음> 상어 조심해 해리야 꽃이 사봐 응, 꽃이잖아 뭐야 상어인데 <웃음> 꽃인데? 아니야 상어 혜리야 이렇게 찍는 거 이쁘다 여기 가운데 서봐 꽃? 어 가운데 서봐해리꽃이네해리꽃 <웃음> 해리콘. 우리 여기 사람놀이. 사람놀이야. 불켜졌다. <웃음> 어, 사람 어 불켜졌다 정말. 와. 아름답다. 어 아름답다. 아름답다. 근데 찍어봐야죠 여기 감옥에 있는데. <웃음> 감옥에 있네. 뒤로 올라갈 수 있어요. 우와 뒤로? <웃음> 저 위, 저 위험해 심해. 손잡이 <웃음> 잡고. 오빠 대단하지. <웃음> 저 아니? 저이 우와 움직이네 <웃음> <웃음> 틀렸나봐 혜리야, <웃음> 혜리야. 혜리가 응? 그때 막 이랬잖아. 살 뺀다고. 근데 그 과자 먹으면 살 많이 쓴다. 응. 원래 그래. 채소 먹고 그래야 살이 안 찌고 응. 다이어트 할 거야? 안할 어? 거야? 살쪄도 돼. 응, 살찌는 거 싫어. 왜 살찌는 게왜 싫어? 근데 나는... 난 이런 가자 좋아하는데 응 음. 깨서 네, 이거 보면 안먹어봐봐 나는 해수랑 샐라드랑옥사수 그런 걸 좋아하지만 응난당근이랑 음. 이런 걸 좋아하고 옥사수 샐러장 토마토랑 이런 걸 좋아하지만 나는 이렇게, 이렇게 좋아해서 이을수 없었다 그렇 <웃음> 어쩔 수 없어. 음, 그럼 어떻게 계속 그냥, 먹을 거야? 그냥, 그냥, 그냥. 조금만 먹을 거야? 응? 과자 조금만 먹을 거야? 새내비 들어줘. 어. 여보, 새내비를 들어줘. <웃음> <웃음> 해리야, 응. 다이어트 한다며? 이거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야? 엄마 먹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야, 태리 먹었잖아 아, 먹었잖 아니, 그렇게 먹는 거 옆으로 이렇게 자꾸 옆으로 엄마, 나또 먹을 거야 어? 이거는 태리 주자 응. 어 맛있어? <웃음> 내가 물어볼 말을 TV에서 물어봐주네 <웃음> 어때? 맛있어? 네 <웃음> 언니 주려고? 응? 네. 어? 먹다가 네. <웃음> <못하고는> 아무지안잖아어나도줘다 <웃음> 음. 음. 음. <웃음> 먹었어? 어 언니 줘 이제.